예, 안녕하십니까. 오천조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샤오미 미지아 4K 액션캠에 대해서 어, 잠깐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 액션캠하고 드론 같은 게 필요해서 이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조카 중에 그 비행기 기장을 하는 조카가 있는데, 어, 홍콩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샤오미 액션캠을 샀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써보니까 별로 바빠 가지고 사용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마침 제가 필요하다니까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홍콩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한글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거 설명서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액세서리는 없고, 어, 그 다음에 다른 악세사리는 없고, 수중, 수중 촬영용 하우징, 그것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내용을, 이, 이 카메라의 내용을 어떤 기능이나 사용 방법을 제가 몰라서, 어,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 공통적으로 음, 제가 이제 알게 된게 뭐냐면 이제 필요한 여기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구입을, 했고, 구입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짐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 4K 액션캠에 맞는 전용 짐벌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이제 유튜브에서, 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들, 또 한, 또한 부류는 어떤 단점이 있다, 이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먼저 단점을, 어떤 단점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샤오미 미지아 4K 액션캠은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촬영을 할때 주위에 있는 소음이나 또는 그 짐벌의 그 동작 기계음이 그대로 다 녹음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봤을 때 잡음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더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를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한국 그 한국어로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다 단점을 지적하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다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거를 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우연히, 이제, 제가, 그, 샤오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가전제품들을 보다가, 그, y, yi, 그 다음에, 4k 플러스 액션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봤는데, 그거는, 그거는 외부 외장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어, USB의 그, 그 포트와 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 여기 이 4K 액션캠은 어, USB 마이크로 B 타입의 어, USB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YI 4K 플러스 액션캠은 어, USB 어, 타입 C 그 USB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어, 제 거는 핀이 5개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YI 4K 플러스 액션캠에 맞는 거는 핀이 1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핀이 많을수록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YI 4K 플러스 액션캠은 외장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얘는 5핀을 쓰기 때문에 외장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런가 모든 분들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걸 직접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무얼 구입했냐면 요 요거 요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요게요 한쪽은 아까 말씀드린 USB 마이크로 B 타입 B 타입이고요. 요쪽은 3.5mm 마이크 잭을 연결 연결하는, 연결하는 예, 어, 부분이 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구입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보야 유선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이아 고아 어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그 테스트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두 가지 다 해봤는데요 음 지금은 이제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usb 포트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걸 꽂았습니다 어 꽂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게 그 마이크 무선, 무선 리시버 거든요 요거를 꽂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파워를 넣고요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송신기 입니다 여기도 파워를 넣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마이크가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파워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음성을 녹음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됩니다. <웃음>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선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되길래 또 무선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무선도 되고요. 유선도 됩니다. 그래서 다두개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한 영상도 컴퓨터에 띄워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음성이 잘 들어갔는지, 깨끗하게 들어갔는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 두개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어, 보니까 이 샤오미, 미지아, 4K 액션캠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말씀하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혼자만 알고 있기는 조금 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서 어,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쓰셨으면 해서 그러면 단점이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또 그걸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 별건 아니고 뭐 제가 조금 생각해서 이렇게 알아낸 거라 뭐뭐 뭐 별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이라도 이게 어, 도움이 됐으면, 죄송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실 수 있으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